웹서핑을 하다보면 특정 사이트에 방문할 때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는 오류 멘트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해당 오류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인증서 관련 부분인데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웹 브라우저의 인터넷 사용기록이나 캐시나 쿠키를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브라우저별로 인터페이스는 약간씩 다르지만 크롬을 예를 들면 설정 메뉴로 이동한 다음에 개인정보 및 보안에서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전체 기간으로 잡은 다음에 인터넷 사용기록과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그리고 캐시된 이미지 파일 요세 가지 항목을 선택하고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누릅니다.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서 한 번도 인터넷 사용기록을 지우지 않았다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한 번에 청소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한 다음에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방법은 컴퓨터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면 됩니다. 연결이 비공개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와 함께 다른 보안 인증서 관련된 오류가 발생했을 때도 이 방법을 적용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시작키를 누른 다음에 설정으로 이동해서 시간 및 언어를 누릅니다. 날짜 및 시간 창이 열리면 자동으로 시간 설정 항목에끔으로 되어 있다면 켬으로 바꿔주고 이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되는지 확인해보고 그래도 안된다면 끔으로 바꾼 다음에 수동으로 날짜 및 시간 설정을 눌러 시간을 현재로 맞춘 다음에 변경을 눌러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적용한 다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전에 제가 영상을 업로드했던 보안 인증서 오류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수동으로 직접 서버를 다른 걸로 변경한 다음에 시간을 맞추는 방법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으로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정상적으로 맞춘 다음에 문제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방법은 인증서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레지스트리 편집기 메뉴에서 특정 값을 바꿔주면 됩니다. 먼저 윈도우 로우키와 R을 눌러 실행창을 띄운 다음에 REG 에디 t 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이 열리는데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첨부한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창 상단에 보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스템 설티피케이트 하위 목록에서 r 트 o t 라는 폴더를 찾으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이지 않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시스템 t e m Certificate 폴더에 마우스 클릭, 새로 만들기, 키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위 폴더 하나가 생성됩니다. 여기에 이름을 직접 입력해서 폴더를 만들어 주면 되는데 마우스 클릭 이름 바꾸기를 누르거나 키보드에 있는 단축키 F1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된 폴더를 클릭을 하면 우측에 기본 값이라는 키 값이 하나만 나오죠. 여기에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 D Word 32비트 값이라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새 값이라는 키 값이 생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롭게 생성된 키 값도 이름을 바꿔주면 되는데 Disable Root Auto Update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클릭. 수정을 눌러 값 편집장이 뜨면 값 데이터 부분이 0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이 방법은 루트 폴더가 별도로 없는 분들을 적용하는 방법이고 해당 폴더에서 disable Root, auto update 키 값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항목을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면 아마 1로 되어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0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을 눌러 오류가 해결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